유조도 돼야 돼요. 안 그러면 지난 사람 다 뭐, 다 보여. 호일이 내가 주물잡아 날이스래이 뭐, 뭐, 이, 뭐, 아보시고 이, 뭐, 이, 뭐, 잘 봐. 이, 뭐, 이, 뭐, 이, 뭐, Tá, beleza, meu p o o All yeah. right. Okay. i o n a y Yeah, man. Yeah. Come oh. Vamos, l e t á 啊啊一走了 to the left READY <laughs> I don't k n o 好还一 Продолжение следует. 아우, 녹화 잘 된다. 한 시간 됐네. 그렇지! 네, 네, 네, 네. STOP!